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모스 2016자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도 할수 있고 대비도 할수 있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스 2016 엑셀 이스포트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어 그리고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스라는 국제 공인 자격증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관을 하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YBMIT라는 곳에서 그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자격증 시험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제가 URL 주소를 남겨놨지요. 자이 URL 주소가 YBMIT.com하고 보스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을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기본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우리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라는 자격증 시험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된 다양한 오피스 제품군들 제품 군들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무엇이 있나요? 네. 프리젠테이션 할때 사용하는 네, 파워포인트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어, 문서 편집을 위한 자, 문서 편집을 위한 MS 워드라는 제품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번 학기 목표로 삼는 자 계산용 프로그램 자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 자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자 데이터베이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억세스 엑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는 툴자 아웃룩 자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 다섯 과목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즉 어, 고급 능력까지 갖춘 사람한테 인증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국제공인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자격증 시험이구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인증하는 예, 국제 공인자격증입니다 국제 IT자격증 자, 우리나라에서는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ITQ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어,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죠. 컴활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인정해주는 국내 공인 자격증입니다. 반면에, 자, MOS라는 시험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제 공인 자격증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정하는 만큼 예, 그만큼 공신력과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고요 현재 170여개국 그리고 9500개 이상 되는 시험센터에서 전세계 동일하게 시험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스 자격증 시험은 예, 100% 컴퓨터 상에서만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론시험은 없습니다 아, 시작부터 종료까지 자, 100% 컴퓨터 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cbt 방식이라고 하죠 자 시험 종료시 즉시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스라는 시험은 1000점이 만점이에요 자그 중에 자, 우리가 엑셀 합격 점수는 자, 700점 이상이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700점이 됐든 1000점이 됐든 동일한 라이센스는 발급이 됩니다 그 시험 결과는 자 여러분들이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나면 모든 프로젝트를 제출하게 되면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 시험본 결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채점이 돼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점 만점에 1000점 어, 만점 받은 경우도 많이 봤구요 999점 800점 700점 안타깝게도 699점 1점 부족해서 어, 불합격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100%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구요 이론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50분이 지나서 50분이 지나서 프로젝트 제출을 누름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100%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컴퓨터의 실제 활용,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itq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 자 모스 자, 다양한 시험을 보기도 했었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스가 아,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모스에서 아, 주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영어로 되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역을 하다보니까 한국사람조차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만큼은 불필요한 작업과 불필요한 클릭 그리고 정확한 방법이 아니면 시험 점수가 감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엑셀에는 어떤 기본 탭이 있고 그리고 리본 메뉴에는 어떤 그룹과 그룹 안에는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지만 자고 득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70여 개국 그리고 9500개 이상의 시험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했었고요. 국제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모스 자격증을 자 취업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대학생들 또는 직장인들의 승진 및인사고과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대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 아니면 저학년 학생들도 모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에 실무에 적용하는 적용하기 위한 가장 근접한 자격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 인사자료 고가에 좋은 성적을 받고 또는 정보능력 개발을 위해서 자 모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취업 대비를 한다든지 또는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내 많은 대학들이 이 모스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일반인들 어떤 자기개발 또는 자격증 취득 목적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모스라는 자격증 응시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모스 활용 기업 및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YBM IT 사이트에서 현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ybm it 사이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 o s 라는 시험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주관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ybm it 에서 그 시험을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가 전세계 170여 개국 9500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7월 현재 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쭉 나와 있습니다. 자, 모스라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용 우대를 하겠다. 자, 그중에 공공기관에 자, 뭐국제 식물 검역 인증원, 뭐, 뭐 한림 박물관, 대한결핵협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뭐, 코레일 네트워스 코레일 로지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기능공사. 자,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자, 모스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우대를 하겠다. 자, 많이 있죠. 자,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입니다. 가천대길병원, 국민은행, 녹십자, 한국IBM, 대한민국 공군해군, 자, NC소프트 한국경제신문 종근당 중앙일보 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통계청도 있고요 자 굉장히 많은걸 여러분들이 보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기업체입니다 한국철도공사 투자증권 뭐 KFC 대한체육회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이런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교도 나와 있네요. 대학교 활용 사례입니다. 공국대학교에서부터, 어, 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뭐 우성대학교도 있고요. 뭐, 공주대학교. 학점 인증해주는 기간. 그리고 졸업 인증 기준으로 라이선스 준비하는데. 그리고 2, 3년 전문대학에서도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 활용 사례, 사례에서도 부사관 지원하는데 크게 도움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산점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스라는 라이센스에 응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시겠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죠. 시험 응시료가 7만 9천원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조금 혜택이 있어서 4만 0천원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7만 9천원의 시험을 보는데 일반인들이 이 비싼 금액을 주고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다? 다 이런 것 때문이죠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께 여러분들 꼭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스2016 특징 몇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2013이 한개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문제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모스2016은 소규모 프로젝트 5개에서 8개까지 자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이 프로젝트라고 하면 실제 실무에서 사용할 만한 그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화 했다는 얘기고요 시험 시간은 50분 입니다 자 50분 동안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자고 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자 모스 2016은 작업형 평가 방식으로 메뉴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 2 0 1 3 보다 좀더 기능이 폭 넓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폭넓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입사 후에 업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문제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종료 바로 시험 결과 확인 및 자격증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성적표에는요 여러분들이 천점 만점에 몇 점을 취득했는지 또는 자, 어디가 부족했는지 부분별로 나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취약 부분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 취약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자, 서비스까지 지금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MOS, 자, MOS2013과 잠깐 다시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2013과 MOS2016은, 자, 대형 프로젝트, 한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MOS2016은, 자, 소규모 프로젝트, 이 문제, 다섯 개에서 여덟 개까지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해결해야지만, 고득점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문항수는 비슷하구요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50분입니다 합격기준 또한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맞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좋게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스 마스터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MOS라는 것은 Microsoft Office Specialist의 어, 실무 어,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잘 사용하느냐 그러한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MOS Master라고 하는 것은 음, 자이 시험 중에 자 어떤 시험이 있나요? 자 MS 워드라고 하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MS 워드 문서 편집 능력이죠. 문서 편집을 위한 자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자 그리고 엑셀이 있습니다. 계산 프로그램, 그렇죠? 자 스프레드 시티의 대표적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산 목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 프리젠테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P가 있습니다. 뭐예요?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O라고 돼 있는 O라고 돼 있네요. O는 뭔가요? 자 아웃룩 익스프레스입니다. 자 그리고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N은 자 노트의 약자인데 얘는 아, 모스 시험에는 빠져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자 A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은 자 엑세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피스 제품 중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익스프레스 그리고 엑세스 이 다섯 가지 시험 중에 다섯 개 시험 중에 자 엑셀 2016의 익스퍼트, 워드 2016의 익스퍼트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6이세 가지를 취득하고 반드시 취득을 하고 거기에다가 엑세스나 아웃룩 익스프레스 둘 중에 하나만 취득을 하시게 되면 자 그럼 네가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개를 취득하시게 되면 모스 마스터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별도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에 다 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자 여기 보시면 다 버전이 2016 2016 2016 2016 입니다 만약에요 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는 다2016 이라고 하는 모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엑세스나 아웃룩을 가지고 있지만 버전이 2016이 아니고 2013 이다 자, 이세 가지는 2016을 가지고 있는데 얘만 2013을 가지고 있으면 모스 마스터 라이센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보유가 보유하고 있는 모스 라이센스 네 가지가 모두 버전이 동일해야지만 모스 마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모스 마스터의 모스 마스터 라이센스에 욕심 있는 학생들은 꼭 버전을 확인해서 시험에 응시하시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모스 2016익스 r 트라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학기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스 2016 평가 항목은 어떻게 될까? 자 엑셀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엑셀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코어라는 시험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펄트 전문가 라이센스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엑셀은 코어와 익스펄트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어를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익스펄트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코어 한번 볼까요 자 코어의 시험에 나오는 평가 항목들 첫번째 통합 문서와 워크시트 만들기 및 관리 통합 문서는 무엇인지 워크시트는 무엇인지 자 이것들의 상세한 내용들은 통합문서 및 워크시트 만들기 워크시트 및 통합문서 탐색하기 통합문서 서식을 지정하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옵션 및 보기 사용자 지정하기 그리고 분할 설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 이런 첫 번째 항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는 셀과 범위를 관리하는 항목으로 셀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셀및 범위에 서식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순서 지정 및 그루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자,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된다는 얘기고 자표 관리라는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표 작성 및 관리하는 것 그리고 표 수정 및 그것들의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표 내에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그것들을 정렬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같고요자 그리고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 계산하는 프로그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서, 서식을 우리는 수식이라고 하고요 어. 수식, 계산하는 식이고요. 자, 이것들을 좀더 편하게 만든 그러한 수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수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엑셀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해결하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 사용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죠. 함수를 사용한 데이터 요약, 함수에서 조건부 논리 활용, 함수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서식 적용 및 수정. 자 이러한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요 편집하고요 표 작성 만들고요 그리고 함수라든지 기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계산하고 나서 우리는 나중에 뭐, 무엇을 합니까 비주얼라이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작업하잖아 그래서 차트를 만듭니다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개체 삽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서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엑셀 코어의 문제평가 항목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익스펄트는 뭐가 추가됩니까 네. 자 여기가 더 추가가 됩니다 고급 차트와 테이블 작성 자 고급 차트 만들기 그리고 피버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피버 차트 또한 만들고 관리하는 능력까지 자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코어 라이센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익스펄트겠죠. 그러니까 코어에 나오는 평가 항목들에다가 좀더 고급 기능까지 익히고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 보는 것이 바로 엑셀 익스펄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실제 시험 인터페이스 입니다 자이 인터페이스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제외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그리고 ms 워드 모두 다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자이 윗부분이 실제 프로젝트 작업창 입니다 어, 이 작업창을 우리는 띄워놓고 이 안에서 엑셀 문제를 푸는 거예요자 그것도 이 어떤 문제를 풀어라 자이 부분이 바로 프로젝트 지시 창 입니다 즉 문제가 나오는 창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을 읽고서 내용들을 읽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탐색창의 자,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개요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프로젝트 제출 버튼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작업 완료 후에 프로젝트 제출을 하는 겁니다 즉 소규모 프로젝트가 5개에서 8개 정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프로젝트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풀었으면 프로젝트 제출을 누르는 거지 그러면 두번째 소규모 프로젝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소, 마지막 프로젝트 문제까지 다 풀었어 그리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 문제가 다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유역부터 성적까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세번째 자 상단에 작업 버튼이나 여기 개요 작업일 작업이 작업삼 작업사가 있고 왼쪽에 이전 작업 오른쪽에 다음 작업 버튼 있죠 상단의 작업 버튼이나 이전 또는 다음 작업 버튼을 사용해 작업 간에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가 있구요.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각각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 프로젝트 번호 및 이름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거겠죠. 현재 다섯 번째 프로젝트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럼 여기는 프로젝트 다섯 번째라는 표기가 되는 거고요. 자, 5번엔, 5번에는 타이머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50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몇 분이 남아 있느냐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라 거지. 자, 남은 시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섯 번째 시험 요약. 모든 프로젝트가 제출이 되면 다섯 개에서 여덟 개의 모든 프로젝트 문제를 풀고 나서 제출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프로젝트 제출 있잖아요 자이 제출을 하게 되면 자이 시험 요약이 나타나고요 시험 종료 전 다시 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 있어요 어, 다시 시작 어, 중요합니다 클릭하면 작업 중이던 프로젝트 내용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뭐예요 문제 풀던 거 다시 지워진다는 얘기 시험시간이 초기화되지 않으므로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문제와 풀던 답은 초기화가 되는데 이 시간은 초기화되지 않는다구요 시간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덟번째 창 크기가 있구요 아홉번째는 도움말이 있구요 열번째 시험 종료 후 피드백 남기기 검토표시 완료표시 등등의 자이 화면 터 화면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인터페이스 화면을 모른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멘붕 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했을 때 정말로 내가 학습한 만큼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모쓸 자격증 시험에는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보다가 어, 엑셀에는 화면 구성을 봤을 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고요 그 통합문서 제목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 탭 리본 메뉴 그리고 명령들 이름상자, 수식입력줄, 행머리글열머리글 그리고 셀, 워크시트 자 화면 구성을 엑셀을 처음 써본 사람들은 이 화면 구성 자체 헷갈릴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삽입 탭에서 기능을 써야 되는지 홈 탭에서 기능이 있는 건지 또는 수식 탭에서 어떤 함수를 쓸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화면에 어떤 메뉴에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시험 시간은 50분 이에요 시간 제한이 있다고요 정확한 탭과 그룹 이름과 명령어 이름을 모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마우스로 여기저기 클릭해 가면서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쵸 마우스를 클릭하면 할수록 점수는 감점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클릭수로 점수가 많이 감점될 겁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들 FA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자 y b m IT에서 MOSS 2016, 2016에 있는 자, FAQ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자 여기 보시면 자, 자격증을 자 등기로 받고 싶다면 자, 합격하고 나서겠죠 자격증 한글 번역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한글 번역본 받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모스 자격증의 한글 번역본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증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자마자 결과는 나온다고 라 했습니다 자 700점 이상 맞으면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 자격증 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 아, 영문으로 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한글 번역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거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볼때자 30포트라고 하는 자 시험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 내가 생성한 아이디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있구요 자 모스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채점되어 점수가 감점되는지요 자 제가 이 화면을 보기 전에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클릭 클릭하게 되면 점수가 다 감점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실행이 되지 않도록 메뉴를 클릭하시는 부분은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뉴를 클릭하고 그것을 엑셀 문제 화면 워크시트 화면에다가 실제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 점수는 감점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셨을 때 정답과 다르면 감점이 될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풀기 초기화 버튼을,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감점되나요 프로젝트 다시 풀기 버튼은 프로젝트를 초기화한 후 처음부터 새로 풀고 싶으실 경우 누르는 버튼입니다 단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답은 맞지만 풀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감점되나요? 자, 문제 풀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작업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이 된 경우 감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감점 요인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아, 시험 볼때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쵸 어, 어,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어, 우리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분명히 어, 본인이 손해가 됩니다 꼭이 어, y b m i t 사이트에 무스 FAQ에 들어오셔서 내용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이 사이트 다시 한번 볼까요? YBM IT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 모스라는 모스에다가 마우스를 오버하시면 자 모스 소개가 있습니다. 자 2013, 2013, 2016자 나와 있죠? 자이 얘기는 현재 모스라는 자격증 시험이 2013도 있고 2016두 가지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스 2013 시험도 보고 2016 시험도 보고요. 자 그래서 아, 이 보스 시험에 관련된 시험 개요 라든지 아, 유저 인터페이스 예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활용 기업 및 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자 그리고 자격증의 종류가 소개되고 있죠 엑셀 아웃룩 익스프레스 파워포인트 엑세스 ms 워드 자이 다섯가지 시험을 보고 있다 이 다섯가지 중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 세가지 다 취득하고 아웃룩과 엑세스 둘 중에 하나만 더 취득을 하면, 총네 개의 같은 버전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모슨 마스터라는 자격을 부여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구요. 자, 과목별. 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아웃룩 익스프레스 다섯 과목. 자, 우리는 엑셀 시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엑셀의 2016 코아가 있고 익스펄트가 있죠 자 이것은 코아의 일반 평가 항목들 그리고 밑에는 익스펄트의 아, 평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린 것과 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 자꼭 내용 확인하셔서 자 우리 모스 자기전 시험 볼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꼭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스 2016 자 처음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고 그리고 다양한 예제 문제들을 통하면 자 여러분들 모두 다 라이센스를 취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엑셀 코어가 아니라 엑스, 엑셀 익스퍼트 입니다 꼭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라든지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어, 모스 엑셀 2 0 1 6 라이센스 소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